안녕하세요. 백점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아마도 많은 골퍼분들이 골프스윙을 하면서 팔을 이렇게 쭉 펴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팔을 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팔을 핀다와 늘린다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팔을 피게 되면 이렇게 피게 되죠. 자, 우리가 어드레스 때 팔은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가면서 쭉 이렇게 필려고 갑자기 하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그럴 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 힘은 이 짧은 순간 안에 빠지질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치게 되면 아이고 힘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어드레스 때 이렇게 힘을 또 빼고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팔을 이렇게 늘려줄 건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 팔을 이 손바닥 날 안쪽 날을 이렇게 바닥을 보게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등을 이렇게 좀 마는 느낌이죠 살짝 이렇게 할 건데 이 위치는 지키고 이렇게 한번 말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부터 해서 팔 손끝까지 뭔가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로도 긴장감이 들어가고 그럼 우리는 이 긴장감을 그대로 안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를 잡고 손을 가슴 앞에 대고 팔을 편다와 팔이 늘어난다의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어드레스 때 가지고 와서 쳐보는 겁니다. 방금 이렇게 공을 하나 쳐봤는데 제 느낌에는 어떠냐면. 이 어드레스 때의 삼각형 이 공간이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팔을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때부터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니까 물론 과장된 거지만 느낌이 어떠냐면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내 가슴에 팔이 막혀서 회전이 잘안 되고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도 유연하지 못하고 뭔가 강하게 잡혀져 있는 느낌을 받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팔을 편다와 팔이 늘어난다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어드레스를 했죠? 근데 우리가 가슴을 피거나 팔을 피면 이 기립근에 힘이 바짝 들어와서 이 스윙할 때 회전의 움직임이 뭔가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드레스 때부터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어드레스 할때이 등부터 해서 손끝까지 늘어난다는 느낌을 살짝 주시고 이 움직임을 그대로 지켰다가 지킨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팔이 늘어난다, 지켜준다, 지켜준다, 지켜준다. 쭉 늘려놓고 백스윙을 해야 손과 몸의 공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그 공간이 많을수록 임팩트에 전달되는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팔을 가면서 뻗으면 코킹 타이밍도 늦을 수 있고요. 지금 제 느낌에 겨드랑이의 힘이 엄청 바짝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뒤집어지는 배치기까지 나올 수 있고 들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왼팔을 필려고 하지 마시고 이 팔로우 스루 할 때도 오른팔을 쭉 필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깨에 내 팔은 어쨌든 매달려 있고 너무 이러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려준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그 상태로 내려와서 백스윙을 한번 해보면 뭔가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공간이 많다. 그래서 이 공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임팩트 때 힘이 전달되는 느낌이 강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스윙에 분명히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팔을 억지로 스윙하실 때 핀다. 핀다가 아니고 늘려준다 여기도 늘려준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